안녕하세요. 심롯듬입니다. 빡빡이 네. 아저씨야.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운동을 해볼 텐데요. 많은 분들이 슬로우 버피 100개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50개가 아니라 100개를 시도를 할 거예요. 근데 계란이 혹시 슬로우 버피 할 알아요? 네? 버피 테스트 한 번. 버피 테스트. 촤! <웃음> 멈추고 만세. <웃음> 이거를 10개씩 개수를셀 거예요. 바로 갑니다. 이쪽 보고 하시면 돼요. 아, 이쪽 보고 잖아요 네. 가운데 센터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해요? 네, 먼저 열 아, 개. 여기는 원래 유튜브 촬영이 네. 이렇게 급속도입니까? 시작! 같이 각자 맞춰서 하나, 둘, <웃음> 셋, 넷, 하나, 둘. 바 그렇지. 어 손실이 오는 이제 체형이라서. 자 하나 둘셋 응. 힘을 아홉 10초 쉴게요 10? 아 쉬나요? 10초 하나 십다봐요 진짜. 주져버겠습니다 시작 기상속 시작 세 글자 잊지 않겠습니다 웃고 있는 저 똘맛고 모습 빼묻지 않은 모습 반드시 일곱 시청자 여러 다숨다 아우! 다 아, 왔다 왔다! 10초 지나! 하나! 둘! 셋! 넷! 다섯! 아 좋다! 일곱! 여덟! 아홉! 열 아, 준비! 몇개안해요 지금 끝났죠? 50값 니까 악마들은 이 운동을 하는 건가요? 뭐래? <웃음> 일곱. 아, 여하 어, 아, 진짜. 아홉? 했다 진짜. 어, 큰일 진짜. 아큰아났 어, 다 어, 어, <笑> ねっ! <웃음> <웃음> 힘드장과시요가없시가 짙어. 10초만 레디. 시디 레디. 레디. 레디. 레디. 레디. 레디. 레디. 레디. 레 레디. 레디. y 디 레디. e 디 레디. 레디. e o e 좋아좋아 좋아. 잘하고 있어 보곱 여러분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여러이들의 건강에 이거 늘. 이거 늘. 이거 늘. 이거 늘. 이거 이 다음에 저랑 잠시를 즐겨 봐서 황천길기로 하자 네무음게 나오죠 네 일곱 <웃음> 아홉! 좀 뭐가 쉬는 거라고 게 아니죠. 마지막이니까 타이 하고 쉬어야죠. 이제 나오죠. 대신에 천천히 갈 거예요. 하... 정서 불안이 좀 있어서. 아... 힘든 건 아닌데. 오케이, 뭐 빨리 더 아프죠. 갑니다. 준비. 10초 넘었어, 지금. 아, 그래요? 시작. 이 운동은 어디래? 여쪽개 있어요. 아, 거기치롱 0이랑 여섯 개. 있어? <웃음> 6개, 지름. 지름, 지름 6개. 7. 개 아, 놀리는 거 같아. 여덟. 10개. 아우. 요즘이 어떻게 조금 그 운동 시작하는까 좋습니까? 자, 고상 때최대한스어트받았어요 10. 운동 너무 잘했어 이거 다음에, 3대 운동 직정 하시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이게 안 좋네. 괜찮습니다 여섯! 아멘! 할렐루야! 하, 생은 보자, 밟은 보자. 샜다, 바이 꿈. 이게 맞아. 이게 맞아. 다음 시에 여러분! 알 안녕. 오늘시오 오늘, 오늘.